<웃음> 다이브! 저희 뮤직뱅크에서 1위 했어요 다이브! 진짜 <웃음> 아 제가 MC로 우리 멤버들한테 실제로 꼭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러브다이브 활동에서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무대에서 아까 말 못한 멤버들도 있으니까 소감을 한 명씩 이거 음 하나씩 <웃음> 그려주세요 <돼요>. 예뻐 <웃음> 보세요 우리 멤버들 그리고 어. 또 가족 <웃음>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저희 이렇게 실력도 늘게 같이 열심히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어. 매니저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선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음.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특히 우리 원영이가 직접 이렇게 전해준 맞아요. 게 그 이제 고마워요, 뭔가 이렇게 감동 이렇게 감동. 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다이브 정말 항상 고마워요. 다음은 다음, 그, 다음 아, 접니다네 일단 오 드디어 이렇게. 원영 은행장님한테 음. 직접 받은 상인데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음. 또 이번 활동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이브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이브 마지막 자 이렇게 그쵸? 원영이가 있는 뮤직뱅크에서 항상 원영이 혼자라서 그거 음. 인걸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이렇게 또 오늘도 세 번째 1위를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이브 정말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다이브 감사합니다. 다이브 고마워요. 저녁도 아. 저녁도 아니야 만찬 만찬 저녁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. 다이브 맞아요 우리도 아, 맛있는 거먹을게요 우리는 우리 다음 만날 때또 봬요. 음. 맞아요. 오케 いい料理